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상보시라고 해서 에고 없이 할수는 없습니다, 여러분. 에고가 따져볼 거다 따져봐야 돼요. 자, 이거 누가 달래요? 준 뒤에 어떻게 해요? 집에 가서 와이프가 이거 이 사실을 알았을 때나 어떻게 될 것인가?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봐야 되잖아요. 둘을 따져본 뒤에 참나의 마음으로 양심 51%를 하시면 무상보십니다 저는 양심 51%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. 잣짐 이상으로 하시면 무상보시 맛이 더 강해요. 애고가 유량공덕은 유량공덕대로 또 짓겠지만 무량공덕도 지으신 거예요. 왜? 참나임이 강하게 드러났으니까. 여러분 안에 있던 본래의 본성이 터져나오게만 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애고가 계산해서 한게더 크냐 참나가 베풀으라고 하도 안 해서 그래야 자명하다고 난리쳐서 했느냐 뭐가 더 크냐예요. 참나가 자명하자고 해서 한 일이 그 그게 그 일에 51% 이상의 어떤 성격을 규정했다면 무상보시 쪽입니다. 무량공덕도 지으신 거예요. 유량한 부분도 있겠지만. 그렇죠? 이해 되세요?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면 여러분 무상보시면 아예 보시 못해요. 지금부터 무상보시하십시오.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하시겠죠. 뭐가 무상보시인지도 모르겠고 줄때 내가 없애야 되나? 정신 멍 때리면서 주시면 무상보시니까?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. 큰일 나죠, 여러분. 길 가다가 누가 다, 아, 불쌍해서 턱 뺐는데 5만원짜리 나오면 어떡하실래요? 그쪽은 보고 있고, 나도 보고, 놀래고, 그쪽도 놀래고, 너무 많아서 놀래고, 나도 너무 많아서 놀래고. 서로 봤는데 안 주기도 뭐 하고, 막. 벌중. 진짜 벌중. 저도. 그래서 저도 한번 당해본 뒤로는 뭔가 손을 넣어서 최대한. 이렇게 한번 봅니다. 아. 거 이거, 이렇게 본, 이건 에고잖아요. 유상이 있어요. 그렇죠? 유상 그래서 유상 49% 이하로 내려 낮추시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가 한건 이유는 뭡니까? 나누고 싶어서. 그렇죠? 그 마음이 더그 마음에 더 힘을 주면서 주시면 이것도 무상 보시가 있어요. 그렇죠? 100%는 아니지만 무상 보시는 맛이 납니다. 왜? 참나가 시켜서 했잖아요내 에고가 뭐 바라고 한게 아니라 참나가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내 에고도 배려해 준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좀뭐 100% 참나로 한 것보다 못하다. 그럼 어때요? 아무튼 난, 난 나대로 무상고시 다 깠는데.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했는데. 그렇죠?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, 저는. 이 말에 너무 지, 그 기죽지 마시라.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이거 무상고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, 실제로는. 견성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.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는 게 무상고시. 견성의 눈으로, 안목으로. 베푸는 게 무상고시. 참나의 현전에 맡기면서가 무소주지 애고가 집착 안 한다면요. 이런 주는 행위도 할 수가 없다고요. 그렇죠? 멍때리면서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주면 그게 무상고시냐 이거죠. 아니라고요. 그럼 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. 벌써. 주는 사람, 받는 사람, 우리가 얼마 주고. 어떤 게저 사람한테 제일, 제일 도움될지도 계산 다 때려봐야 돼요. 그렇죠? 나도 나도 때려봐야 되고 상대방도 때려봐야 돼요. 이 어떤 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자명한 보시인지 다, 다 때려보는데 에고는 보, 관리자가 돼서 보조자가 돼서 다 계산해주고 해요. 참모가 돼서. 근데 그감독관는 뭐가 야 돼요? 감독하는 사람은 참나가 돼야 돼요. 참나가 감독을 하면요. 에고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신경 쓰더라도 참나가 사심 못 부리게 하고 딱 너, 나와 나 모두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이 일이 진행되게 딱 깨워서 감독해 줄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이 딱 진행되면 그만이에요.